잠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 정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어, 보시고. 음... 아 무, 뭐... 아 무처럼 휴일 아침에 늦잠 좀 자려고 했더니 그걸 깨우냐? 제발 잠좀 자자 잠 좀. 잠은 인생의 사치입니다 저는 하루 4시간만 자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자는 고양이 주제에 남은 거 4시간만 자라고? <웃음> 인간은 8시간을 자야 한다고! <웃음> 뭐야?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낸다고? <웃음> 그런데 왜 자도 자도 잔것 같지가 않죠?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한 비법은 없을까요? 시카고 대학 생리학과 박사 과장 학생이었던 유진 아세린스키는 우연히 잠든 사람의 눈꺼풀 밑으로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세린스키는 8살 아들을 대상으로 깨어있을 때와 잠들어있을 때의 뇌파와 심박수 그리고 호흡검사와 함께 안구운동을 관찰했죠. 잠이 들었을 때는 느린 파형의 뇌파를 보이더니, 안구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깨어있을 때와 유사한 패턴의 빠른 파형으로 뇌파가 바뀌었습니다. 이기계 부딪는 거 아니야? 네, 아세린스키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여러 번 반복해서 측정하고, 성인들도 측정해보니, 똑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를 급속 광구운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렘수면이라 불렀는네요 1953년 아세린스키와 그리 스승인 나다니 프라이트먼 교수는 렘수면의 존재를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수면은 잠이 든 깊이에 따라 여러 단계로 구분되는데요. 1단계는 얕은 단계의 수면 상태로 잠을 청하고부터 30초에서 7분 정도가 걸리죠. 2단계는 보통 깊이의 수면 상태로 전체 수면의 약 50%를 차지하는데요. 다음은 가장 깊은 수면 상태인 3, 4단계로 느린 뇌파가 흐른다고 해서 석화수면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잠이 든지 90분 후에는 눈꺼풀 아래로 눈동자가 움직이는 렘수면 상태가 되는데요. 이렇게 비렘수면에서 렘수면의 주기를 하룻밤 사이에 보통 4, 5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아이고, 무수아. 나 꿈꿨똥. 휘진 꿈꿨똥. 보통 렘수면을 꿈수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렘수면 단계에서 꿈을 꾸면 뇌가 깨어있는 상태와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적 생생하게 꿈을 기억할 수 있죠 그리고 엠수면은 학습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시험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을 나누어 엠수면의 비율과 엠수면 중에 나타나는 눈동자 움직임의 횟수를 비교했더니 시험 기간 중에 그 수치가 더 높았습니다 안돼! 시험 기간에는 잠을 줄여서라도 글쎄요, 잠은 뇌가 기억을 편집하고 저장하는 시간인데요. 뇌는 깨어있는 동안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기억을 얻고 수면 상태에서는 이 기억들을 편집하거나 기억 중추해전달를 저장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때 섭파수면이 늘어날수록 잠의 질이 높아지고 기억도 잘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결국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오래 자는 것보다는 깊이 잠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는 되게 간단하게 했는데 되게 이 이제 잠에 대해서 계속 뭐 밝혀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 공부할 게 상당히 많아요 재밌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공부해보면 그래서 어, 이 숙면 컨설턴트는 아주 최첨단 의학 부분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어, 근데 그거를 의사들이 하는 말로 하면 일반인은 잘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들이 하는 말을 평이한 언어로 풀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어, 위치를 점하는 게 어, 우리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아까 봤죠 이. 근데 어릴 때 보면 아기 때는 이렇게 깊은 수면이 길어요 네. 이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분출이 되어야 내가 성장을 빨리 그 세포 분화가 일어나서 하는 거죠. 근데 저 갈수록 이제 성장 호르몬은 줄어들고 어 이제 이 깊은 수면 단계는 줄어들고 노년기로 갈수록 깊은 수면이 거의 안 보여요. 근데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겠죠. 자 노년 이게 이게 그 젊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의 이 수면 패턴이라면 이 노년기에 나이가 들수록 잠의 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잠의 질이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이 호흡과 목이랬잖아요. 나이 들수록 목 상태 다 엉망됐죠. 그다음에 피부가 탄력을 잃으면서 호흡 상태가 엉망됐죠. 그래서, 목과 호흡만 정상적이라면, 이런 수면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보면, 어, 이 구조가, 이 코골이 환자하고 비슷해요. 노년기의 수면 패턴하고. 젊은 사람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요 지금 앞으로 고령화 사회잖아요. 이제 몇년 안에, 뭐, 인구의 30%가 노년이라고 하는데, 다 수면의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또, 이 교정, 요새 아이들이 얼굴이 작아지면서, 이게 좀 길어지잖아요. 체형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치아들이 다 삐뚤삐뚤해져요. 얼굴이 작은데 치아 사이즈는 영향이 좋으니까 커. 그러니까 삐뚤삐뚤해요. 그래서 그걸 다 뽑고, 교정을 하고, 그러면은 구강이 좁아지고, 그러면 또 무호흡 환자가 코구리 환자가 되는 거죠. 호흡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런 그래서 런그 우리의 잠재 고객들을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잘 모른다는 거죠. 아직은 이제 우리가 그걸 알리는 일이 또 중요하겠죠.